안녕하십니까 이천옥 용사입니다. 오늘은 양서면 도봉리에 있는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서울에서 내려오시다보면 양서를 지나서 용담대교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 신호를 받아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양서면 도봉리가 나옵니다. 이 집은 육동국도에서 거리상으로 뭐 차로 들어가면 뭐 3분도 안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전철역이 신원역하고 국수역이 있는데 뭐 거리는 다 고만고만하고요. 뭐 실제로 차를 타고 움직인다고 하면 뭐한 5분에서 6분이면은 신원역하고 국수역을 다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 국수역이 좀 크죠 신원역보다는 동네 그 주변 입더라는지 이 큽니다. 그다음에 양수리, 양서유리 양서면도목이라서 면서지는 양서면인데 양서면까지 거리도 뭐 차로 11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고요. 뭐,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가 장점으로 들은 게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 잠실역 기준으로 보면 차로 1 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 에 있는 집입니다. 그래서 뭐 전철을 이용하셔도 되지만, 차로 가셔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는 저런 주택입니다. 이 주택의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위치는 양서면 도봉입니다 그리고 준공은 19년에 났고요 철근 콘크리트조의 주택입니다. 부지는 1 5 7평이고요 권평은 40평의 지상 2층 건물입니다. 일단은 이 정원은요, 자연스럽게 2단 지형을 그대로 활용하셨고요. 그 다음에 그 저쪽 끝쪽으로 보시면 국유지 국어가 조그맣게 흐릅니다. 국어 옆으로는 데크를 크게 만들어두셨고요. 그 밑에, 밑에 지형은 잔디 정원으로 꾸며두셨고요. 그 저기 주택이 앉아있는 부분 그 옆으로는 데크를 넓게 만들어두셨습니다. 활용도도 좋고 또 자연스러움도 있고. 눈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집을 준공할 때 처음에도 가봤는데 집이 시세가 지금 철콘조로 나오면 아마 7, 8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5억대 후반으로 나온 거 보면 가격이 초창기 매입가랑 크게 차이가 없이 저렴하게 나온 물건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인근에 총 5세대가 거주하고요. 그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한적한 위치이고요. 주변 산세도 뭐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으로 둘러싸여서 공기도 좋고 아주 조용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그 집이 단열하고 보온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처음부터 주인분이 강조했던 집이거든요. 그리고 그 추위나 뭐 더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로움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집은 개별 지하수 사용하시고요. 정화조 사용하시고 기름보일러 사용하십니다. 그리고 1,2층 총 합친 면적이 40평입니다. 지금 1층 보시는데요. 1층은 그 거실하고 주방이 같이 있는 구조 고요 거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. 그 집이 옆으로 좀긴 편에 속하는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. 그리고 1층은 20.5평이고요. 방이 하나, 욕실 하나 있고요. 그 싱크대도 상당히 넓, 넓은 편이고요. 그 다음에 전기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집에 그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가 뒤편으로 나가면 그 다용도실이 상당히 넓습니다. 그 그래서 뭐 잡다구리 놓기도 아주 편하고요. 지금은 이제 안방 보고 계신데요. 좀 이따가 아마 그 다용도실 보일겁니다. 지금 화장실 보이시고요 계단 뒤쪽으로 그. 그 계단실 뒤쪽으로 가시면 여기 이제 세탁실이 밑에 있, 그 앞에 있고요. 그 뒤쪽으로 나가면은 이 다용도실이 뭐 상당히 넓고 또 활용도도 상당히 좋은. 좋은 용도예 2층 한번 보시겠습니까? 2층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고, 일반적으로는 방2개 욕실을 하는데, 이 집은 방 하나 욕실 하나 나머지 공간이 거실이고요. 그 다음에 야외 베란다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집은 서울 출퇴근하기에 적절한 주택으로 보이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